시는게요게 아스팔트 싱글입니다. 아스팔트 싱글 지붕 수리할 때 떼어내 조각이죠. 아스팔트 싱글 많이 낡았죠? 이런 식으로 떨어주고 나중에 이렇게 바람 불면은 펄럭거리다가 이렇게 끊어져요. 그러니까 이걸 갈아줘야 돼요.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문제가 된 이유가 이게 원래 공사하기는 이게 가장 편하긴 편한데 문제가 된 이유가 바람이 불면 이게 팔럭이다가 이게 끊어져 버려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끊어져 버려요 자 그러니까 이거를 수리해 주는 건데 이게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이게 용빈을 식으로 돼 있어요 물고기핀을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덮는 식으로 이렇게 사선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덮혀 있어요.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들어서 이 여기를 고정시켜줬던 나사 못을 다 빼는 거죠. 못을 다 빼는데 이 빼는 뺄때 필요한 도구가 이 도구입니다. 이 도구 이 도구가 그렇게 좋아요. 못을 뺄때 손이 안 닿으면 보통 그냥 일반적으로 송곳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깔짝깔짝 거려가지고 이렇게 뺄 수도 있지만 급한 경우에 이렇게 납작 드라이버 같은 거 요런 걸로 나사 못 박은 그 나사 못을 대가리를 요렇게 들쳐가지고 올릴 수도 있지만 좀 시간이 번거롭고 좀 오래 걸리는데 요거 보이시죠? 이게 요게. 요게 보면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요 부분 있잖아요 요 부분 요걸로 요 부분이 나사 못을 대가리를 그 좁은 그빈 공간을 카즈포 들어가서 한번에 지렛대 원리를 이용해 가지고 한번에 빼줘요 이런식으로 이게 이게 적은 공간에서 그, 윗, 그 윗장을 그그 덜어 훼손하지 않고 바로 이렇게 빼줄 수 있는 이게 되게 좋은 도구입니다 이거 떼짱 공사 하실때 요거 요거랑 요거 되게 필요한 공구인데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지렛대 원리가 되게 편하고 그 다음에 또 요게 좋은게 뭐냐면은 여기랑 여기랑 붙어있는데 이거를 이런식으로 뒤로 떼주는, 떼주는 기능이 요 기능이에요 맨 처음에 공사 들어갈 때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떼주고 그 다음에 못을 빼주고 빼준 다음에 이걸 들어 내는 거죠 그래서 이게 기본적으로 이게 필요한 도구예요 이게. 이 기능과 비슷한 그 기능을 해주는 게요 퍼티 나이프, 요 납작 그 빈대떡 뒤집는 스타일의 요, 요 납작한 요런 것도 괜찮고, 아니면 요런 것도 좋아요. 흑선 같은 거, 퍼티 나이프 이게 세멘도구 뿌리자고 칠때 납작하게 그 펴주는 요 흑선 요런 요런 것도 괜찮은데 요런 거두개 필요 없이 그냥 집에 요런 도구가 있으면 이거 써 쓰셔도 되고. 아니면은 요거 하나로 다 끝납니다. 요거 하나로. 솔직히 요것도 필요 없어요. 요거 하나만 있으면 이게 만능이에요. 처음에 리,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떼짱을 떼주고 그 다음에 여기, 여기를, 여기를 지렛대 원리를 이용해서 못을 이렇게 들어 올려서 빼주는 거죠. 이게, 이게 가장 좋은 도구입니다. 떼짱 공사를. 적극 추천드립니다. 뭐 나머지는 뭐 이렇, 이런 게 필요 없다. 집에 있는 거 사, 활용하고 싶다 하시면은 그선목 그 같은 거, 이런 거. 이게그 나사, 그못 대가리, 그 좁은 공간을 뒤집을 때, 그 못을 빼낼 때, 처음에 유격을 만들어줄 때요새 도구가, 그래도, 그나가집에서쓰 제일 집에서 도구가 집에서 됩니다. 누가적으로 필요한 도구가 요거, 그 홈디포 페인트 집 가면은, 공짜로 요거 줘요 페인트 섞는 거. 그 다음에 칼. 칼은 만약에 이게 떼짱 떼를 때차이 필요한데 그런 경우 그 다음에 페인트 통따때 페인트 통딸때 따게 요것도 홈디포 공구상에서 꼭 따를 겁니다. 이렇게가 지금 보이시는 것들이 기본적으로 필요한 도구 떼짱 떼짱 수리하실 때요 요건 기본적으로 망치. 망치는 좀 작은 망치가 손에 힘도 적고 쓰기가 편합니다.